제가 이제 커피를 끊어가지고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차도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<웃음> 아무래도 코로나 계속 이게 가라앉질 않으니까 저희 회사는 출근하는 날 그리고 재택하는 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주일에 한 반반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고요 뭔가 재택근무 일상도 별건 없지만 그래도 요즘 재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해주셔가지고 리자타 근무 일상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그 델에서 신제품으로 나온 노트북 리뷰 요청을 받았어요. 바로 이 Latitude 5320트윈원 노트북인데요. 이거를 보시면 오, 네네네네네. 걱정 마세요. 트윈원입니다 여러분. 저처럼 이렇게 재택근무도 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외근도 해야 되는 그런 직장인으로서 어떤지 말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이 업무는 장밋빨 아니겠습니까? 재택근무 셋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사용을 좀 해봤는데 좋더라고요. 먼저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. 하고요. 13인치다 보니까 뭐 무게랑 크기에서 부담이 없는 게 제일 좋았어요. 그리고 이 요, 요 껍데기가 이 나무에서 추출한, 추출한 바이오플래스틱을 사용한 뭐 최초의 PC라고 하더라고요. 뭐 그래서 그런지 뭔가 더 친환경이라서 마음이 가는 것 같고 이트윈원이라서 뭐 평소에는 이렇게 노트북으로 쓰다가 여가시간이나 뭐 미팅할 때는 이렇게 태블릿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. 뭐 세로로 했을 때는 이렇게 듀얼로도 화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디테일하게는 여기 캠 있는 쪽에 세이프뷰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 굳이 카메라 안 붙여도 되고요 백라이트도 나름 예쁜 것 같고 여기 전원 버튼에 네, 통합 지문 인식 센서 있고 배터리도 많이 개선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 자체가 비즈니스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사회초년생들, 직장인들 아니면 출장 잦으신 분들이 쓰기엔 괜찮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하, 그러면 본격 좀 일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재택을 처음 할 때는 그냥 뭔가 집에 있으니까 아집 있으니까 좋다 그냥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냥 머리 감고 면도도 그냥 빡세게 하고 뭐랄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해야 되나? 네 그렇게 딱 세팅을 하는 거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그냥 원룸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누울 수 있고 그래서 딱 이렇게 갖춰놓고 네, 일하는 게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레티튜드 5 3 2 0 2원 노트북은 AI 기반 소프트웨어인 델 옵티마이저가 탑재되었는데요 신호가 가장 강한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하고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대역폭을 우선 할당하는 익스프레스 커넥트 많이 사용하는 앱을 더 빠르게 실행하는 익스프레스 리스폰스 사용자의 존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잠금을 걸고 해제하는 익스프레스 사인인 전력 사용 습관을 분석하여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Express Charge 배경 소음을 조절하고 화상회의에서 음성을 더 깨끗하게 전달하는 Intelligent Audio 기능이 있는 아주 똑똑한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여러 기기에 동시에 연결이 가능한 키보드 마우스 세트도 함께 사용해보았는데요 키보드는 무게감이 있어서 안정적이었고 마우스는 가벼워서 좋았어요 후.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 뭐 먹을까요? 뭐 먹지? 이게 집에 있으면 사실 해먹어도 되긴 하는데 해먹고 설거지하고 하면 한시간 그냥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재택할 때는 뭐 점심때는 거의 그냥 사먹는 것 같아요 약간 간단하게 그냥 햄버거 먹을 때도 있고 오늘은 뭐 먹죠? 추천 좀 해주세요 오늘은 약간 피자가 땡기는 것 같기도 하고 순대국밥 특으로 때리고 왔습니다 요즘 제가 피부도 좀 그렇고 커피에 너무 의존을 하는 것 같아서 커피를 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티 종류를 좀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요 커피가 오히려 제일 싼것 같아요 요즘 막 15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때도 뭔가 건강을 생각해서 커피를 좀 줄이니까 빠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노트북이 좋은 게 이게 그냥 제끼면 그냥 바로 태블릿이 되니까 구독자 100만 대신 조승현의 탐구 생활 좀 보다 다시 일해야겠네요 저는 현재 컨텐츠 기획 그리고 제작 관련 일을 하는데요 3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이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... 어... 아, 어... 어... 얼굴이 고구마가 됐지 어...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보니까 재택근무에 또 맞는 이 모니터까지 한번 사용해보라고 보내주셨는데 델27 비디오 컴포넌시 모니터래요 근데 이게 뭐가 재택근무에 맞춰졌냐고 라 봤더니 USB-C 케이블 하나로 데이터, 비디오, 오디오 전송이 가능해서 데스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컴포트 뷰 탑재로 눈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높낮이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요 모니터 위 가운데를 똑 누르면 <웃음> 와우 여기 이제 캠이랑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모니터에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음량 조절까지 여기 터치로. 이거는 이제 스피커인데 네. 터치로 조절이 가능해서 어 이거 진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뭔가 줌 회의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도움 많이 되겠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았던 게이 도킹 스테이션입니다. 도킹 스테이션. 이게 쉽게 말하면 USB 허브인데, 뭐 USB-A, C 타입, 뭐 DP 포트, 흐드미, 뭐다 있습니다. 그래서 7개 포트가 7인 1으로 다 있고,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, 이렇게 케이블이 이렇게 쏙 들어가요. 네, 그래서 뭔가 가방에 넣었을 때 단선되는 걱정도 없을 것 같고, 뭔가 출장 다니시는 분들이 쓰면 뭔가 좋을 것 같다는 느낌? 이건 진짜 탐나는, 탐나는 아이템입니다. 아, 이제 5시입니다, 여러분. 아, 막판 스파트를 내보겠습니다. 아이템 아... 아... 어... 끝났습니다 퇴근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포영화 같지? 저는 이렇게 재택할 때는 퇴근하잖아요? 퇴근하면 약간 이렇게 아... 이게 아... 뭔가 이제 내가 퇴근한다 내가 퇴근했다 이제 이 공간이 사무실이 아니라 집이 되었다 뭐 그런 사인 같은 게 있으면서 이 조명을 켜면 마음이 좀편안되시네요 음. 어쨌든 오늘은 마무리를 했고 음. 또 바로 저녁 먹어야죠 저녁은 매운 갈비찜 맛있겠네 배달시켜 음. 맛있다 음. 짱하죠 음. 저는 말표 <웃음> 괜찮은데 말표? 음. 요즘 우리나라 곰표 말표가 아주 그냥 트렌드구만요. 인센조 음. 볼까? 응, 음, 괜찮다. 인센조 가사노 일찍 오면 아무도 없고 아침에 집중도 잘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앞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요거 샐러드 아침에 가끔씩 사먹는데요 오늘 또 외근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또 시간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아무도 없을 때 누구에게도 반을 받지 않을 때 빡세게 좀 끝내 놓으려고 합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우 너무 잘 먹었네요 제 책상에는 아주 특별한 달력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저희롤 저의 롤모델입니다 <웃음> <저의 롤> <웃음> Be w o r 최근에 업무에 이런저런 여러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지내다가 여유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여자친구랑 근처로 캠핑을 잠시 다녀왔어요 원체 욕심이 많아서 밤낮없이 때로는 주말도 반납해가면서 저를 좀 몰아세웠는데 그러니까 금방 방전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잠깐이라도 이렇게 조용한 곳에 와서 여유도 좀 부리고 힐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Do When I'm out so t r y not to hold me down. I feel alive w e n I'm in this town. Look at these beautiful stars. I wanna drive faster c a r Nothing can break me. More. 나는 용왕님의 생신이 요 <웃음> 각색 짐승 나는 모효 무도회가 열렸네 토끼는 춤추고 여우는 이 t s Violin 강 t 강낑강낑강 낑깡 다 I don't l i 아. 와비고마워 w a n 제 밥은 다 먹었고요. 물먹을하면서 빈센조 카사노를 보기 위해서 호텔을 <웃음> 응. 갖고 왔어요. 뭔가 이게 노트북 같지 않고 그냥 태블릿 같아서 부담스럽지 않게 들고 다니기가 좋은 것 같아요. 넷 옵티마이저 익스프레스 커넥트 기능으로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 상태가 쾌적하게 유지되고 중요한 순간에 끊기지 않아서 이런 캠핑장에 와서도 편하게 웹서핑이나 넷플릭스를 볼수 있었어요. 어머 근데 소도. It's orange. 예 예. 예. 저이 조금. 화면 <웃음> 좋아요. 우와 우와 오, 오, 오. 위에가 엄청 그거 됐어 아, 아 아까워 위에가 이러면 계속 그렇게 나, 나오지 않을까?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신기하다 근데 아니 생각보다 더 되게 오래가는데? CG 가는데? 같아 CG 그치? 응 이거 정을 대보름 때 쥐불러리 할때 이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몇 살이세요? 저기요 <웃음> 아니 정을 대보름 때 이렇게 불 크게 피워 놓잖아 <웃음> 응, 응, 응. 그때 이거를 한 1톤씩 부어버리면 저기 오로라가 따로 없는데? 난 불몽을 왜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. 장작타는 소리와 함께 오랜만에 힐링도 하고 다시 리프레시가 된것 같아요. 최근에 약간 지쳐있었는데 이제 재충전을 했으니 다시 제 삶의 경험치를 높일 다양한 도전들을 해보려고요. 언제나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